꿀잠TV를 만드신 네. 이유는? 네 꿀잠TV 꿀잠TV는 자연스러운 잠을 잘수 있게 그러니까 수술이나 양악기 같은 힘들고 괴로운 그런 방법이 아닌 정말 편안하게 내 스스로의 잠을 잘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음. 알려드리고자 만든 채널입니다 음. 그래서 음. 뭐가 있냐 음. 그냥 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자 우리 꿀잠TV를 통해서 음. 수면 건강 연구소를 통해서 정말 꿀잠을 자게 된 사연들이 음. 소개됩니다. 이런 수술 양압기 실패하고 수술 양압기 하기 전에 소장님이 좋아요, <웃음> 소장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고 오신 분들이 아꽤 많습니다. 소장, 소장님이 좋아요도 있어요? 아, 있어요. 아이고 저보고 막 연예인 같다 사인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으라니까 정말. 아, 그래요. 그랬어. 고객들 오시면 네. TV에서 봤어요. <웃음> 실체를 보면 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웃음> 아니, 그, 저기 있는 뭐, 사진하고 비교를 좀 해서 그렇지. <웃음> <웃음> 어쨌든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사인도 준비하셔야 돼요, 고 그래도 저는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속다르고 걷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음.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음, 그래서 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음. 방송 나오신 분들이 실제로 찾아가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어서 음. 사실은 다 뒤져보고 왔다. 아, 그런 분들 음. 계셨어요? 그러면서 음. 다 들려보니까 뭐 그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너무 늙 똑같은 놈, 게 <웃음> 나쁜 놈은 아닌 거 같아 <웃음> 너무 늙고 똑같아 아고 오시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자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분들의 코너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세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음. 우리 대한민국 이끌어 나갈 어린아이들의 음. 그런 문제들 응. 응. 지금 식생활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면서 너무 지금 아이들의 호흡에 성장에 문제가 많거든요 응.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밝히면서 응. 응. 가서 약 먹고 수술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응. 방법 들이 있거든요. 음. 어,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아기들의 코골이, 예, 음. 아기들의 코골이 그런 원인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 음. 소개를 한게 있고요. 음. 또 하나 있습니다. 음. 수술. 음. 제가 수술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음. 수술은 제가 맹장 수술하고 폭경 수술밖에 안 해봤는데요. <웃음> 아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사실. 은근데목구멍으 <웃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면. 음. 정말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빵집에서 음. 빵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으면서 파는 빵은 믿을만하다. 그렇죠.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으면 괜찮은데 안 음. 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방이잖아요. 그때 이제 샌비, 샌베이, 길거리, 샌베이 길거리 장사를 했어요. 친구랑 두 분이. 아. 그 크리스마스 무렵에 공장에서 뛰어다가리어가를모고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번화가에 음. 거기에 리어가를 놓고 샘비를 팔았거든요. 근데 공장을 가서 그어와야잖아 그래야 싸니까. 갔는데 음. 공장 환경이 영 아니고, 야 저걸 <웃음> 만들어서 지들이 먹나? <웃음> 아그 정도. 정말 환경이 야그막 완전 그막그 목장 갑인데 검정색이 됐어. 그걸로 막침을다탁바닥까오 깔았는데 그다음부터 안 팔았잖아요. 너무했다 어떻게? 어 그다음부터 샌드를 못 먹었어요 한동안. 아 저는 이제부터 못 먹겠는데요? <웃음> 아, 아 아니, 그게 그 그게... 메이커가 아니고 제가점이 아니고 공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그 지금 여기 길거리가 한번 그렇게 무더기해서 팔잖아요 네. 뻥튀기랑 근 음. 결국은 그런 공장에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길거리 음식을 잘안사 먹게 되니까 아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음. 어쨌든 저는 바이오들을 음. 끼잖아요. 음. 제 힐링을 하잖아요. 하고, <놔도> 하고 하고 응.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응. 수술은 수술을 했는 사람이 응. 내 목을 도려내고 막손를 <웃음> 뚫고 했냐 이거지 나는 어. 정말 <웃음> 합시다 해야 돼 진짜 본인이 해보고 하라고 해보고 해야 돼서 하자 음. 그래야 양심적이지 않을까. 그래요. 자르고 양압 수술을 해보고 음. 양압 수술을 할 것이냐 음. 맞아요. 물론 뭐 다리가 부러져 갖고 막 하는 수술은 그건 내가 다리가 일부러 부러뜨릴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수술에 대해서 응.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응.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응. 그 사람들의 하소연 얘기, 응.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는 이랬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개가 응.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양압기라고 하는 양압인공호흡기. 음. 인공호흡을 멀쩡한 사람들에게 인공호흡시킨다는 얘기예요. 음, 음. 저는 이 표현을 하거든요. 미세먼지가 많아졌어요. 우리 봄에 많았었잖아요. 그때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위험하다. 다 같이 방독면을 쓰고 나가라. <웃음>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 수준이다. 양압인공호흡기는? 네. 음. 그래서 어제도 두 분이 70, 음. 5세, 80세, 두 분이 오셨어요. 이번에는 양학기를 처방받고, 내가 중국가 돼서 왔다. 그번엔 <웃음> 하라니까, 어. 하긴, 해, 해, 해야 하긴 된, 해야겠고, 음, 겁을 잔뜩 줬으니까. <웃음>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음. 자다가 한 분은 이 호흡 부전이 생긴 거예요. 숨이 계속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못 뱉어내고, 호흡이 음. 엉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웃음> 숨을 못 쉬고, 막 공포를 엄청. <웃음> 그래서, 도저히 나는 약을 쓸 수가 없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걸 못빼내면 이게 이게 호흡에 엉킬 수도 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자연주의 아우. 호흡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우 근데 막 어. 소름 돋는다. 내 스스로의 호흡에 의해서 호흡이 이런지 아니 막 불어듬.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압기에 관한? 양압기에 대한 문제점, 음. 양압기 실패, 사례, 음. 양압기에 대한 개고생한 이야기 개구생한 이런 것들이 <웃음> 소개가 됩니다. 뭐 그러기도 하고 고그 코너에는 또 양압기를 신청하는 방법과 아, 또 양압기를 관리한는 방법도 꼭, 넣어주셨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음. 양압기를 써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양압기를 음. 제돈 주고 사지 말고 음. 어차피 건강보험 요내 되니까 그걸 음. 이용해 서쓸수 있는 방법도 음. 있구요 음. 뭐 하튼 음. 양각기에 대한 허화실 그거를 분석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찾아보시기 음. 바라구요 음. 아그 다음에는 수면담검사를 하기 전에 음. 또는 하고 나서 음. 뭐 여러가지 음. 어, 자신의 상태를 분석해야 되는데 음. 지금 수면담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줄을 좀 오래 서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 이 코골이 어플을 잘 모르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코골이를 내가 녹음해보고 들어볼 생각을 안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음. 그래서 그렇게 코골이를 쉽게 음. 녹음해서 음. 들어보는 수 있는, 들어볼 수 있는 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음. 안내하는 그런 음. 좋은 코너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음. 다운받는지 사용하는지 그 어플의 문제점, 괜히 거기 그래프에 현혹돼가지고뭐 음. 점수에 현혹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음. 뭐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으니까 음. 그것도 참고했을 분들은 음. 해보시면 되고요. 음. 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원인 분석하는 음. 원인 음. 원인을 일곱 음. 가지로 음. 간단하게 음. 해서 음. 원인별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음. 또 안내가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음. 그것도 참고하시면 결국은 내가 이꿀잠드비를 통해서 나의 수면을 분석하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시면 음. 내가 정말 수술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수술 잘하는 병원 알려줄게. 그러니까. 양악기를 쓰고 싶다. 양악기 진단 잘하는 병원 뭐 하는 병원 알려줄게. 음. 굳이 양악기를 안 써도 될 사람 양악기를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고. 음.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수술 어떤 수술 을 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혼자 그렇게 비전문가끼리 모여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웃음> 야, 그건 정말 아닌 거지. 에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에이. 그런. 여러 가지 안내도 해드릴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면뭘사람얘게 하라고 하네. 네, 맞아요. 저는 어, 왠지 팔려면, 심장이 뛰어서 있다. 아니, 불필요한 거를 파는 거는 양심에 저촉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권하지만, 목사님과 음. 뭐그 아, 싫어요. 저는 태포 주고 살려고, 네, 그러세요. 라고 하지대. 음. 이거 안 하면 죽어. 어느 병원 가면, 음. 양악기 안 하면 죽어! 음. <웃음> 라고 하는 막 반협박하는 병원이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오면 되게 막 기분이 안 좋아하고. 이사는 아...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다. 네. 정말 단순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아, 네. 문제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은 음. 바로 나옵니다. 네. 네. 그렇게 꿀잠 TV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네. 현재.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서울로 온 이유가 있잖아요. 강남, 음, 음. 이 교통의 요지로 온 이유가 음. 전국에서 찾아오기 편하라. 음. KTX, SRT, SRT. 어,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어이, 전국이 정말 부산에서 두 시간만 오시고요. 음. 제주도에서 두 시간만 오시고요. 어, 전국에서 오시기 편리하게 제가 이렇게 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뉴질랜드, 뭐 캐나다, 멕시코, 프랑크푸르트, 음. 뭐 중국은 뭐 일본은 음. 다음 뭐 다음 주 화요일 어. 고객님은 저기 싱가포르에서 오시는 네. 네, 싱가포르에서 유튜브 보고 오시는 고객님 네. 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오실 수 있고 어느 전문가보다 양심적으로 해드릴 수 있다는 거 음. 제가 장점이라면 인간성이 좀 괜찮다는 거. <웃음> <웃음> 나쁜 놈이 아니라 어, 네.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뭔가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걸 권해준다는 거. 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내가 없다면 다른 사람 그 방면에 전문가에게 소개를 해줘서 해드릴 수 있다는 거. 음. 네, 그런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을 지키고요. 네. 어린아이부터 음. 성인. 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셔서 음. 상담을 음. 해보시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해드될 전혀 없다 어디 가는 것보다 좋을 거다 그런 음. 말씀을 드리면서 음. 이상 꿀잠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요기, 요기 그리고 요기, 요기 요기를 눌러 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아유, 잘한다